네 가장 첫 번째로 볼 차트는 이제 호주엔 데일리 차트, 어, 차트인데요 호주엔 데일리 차트 자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주 분석이랑 똑같아요 분석 자체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트렌드 라인을 타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내셔 차트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가장 첫 번째로 볼수 있는 카운터 트렌드 라인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또볼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렌드라인 밑에서 위로 올라와, 올라와 주고 있는 이 트렌드라인 밑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 매수로 거래를 할 예정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트렌드라인 두 개를 잡아준 상태고 카운터 트렌드라인 뭐 이거 하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라인 두 개를 지금 현재 이용한 상태이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큰 추세 안에 어 좀더 이제 깊은 각도로 어 있는 어, 자그한 트렌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뚫리면은 이제 그 다음 타겟은 이 서포트로 그렇죠. 이두 번째 트렌드라인까지 가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밑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라인 뚫려도 숏을 가시, 어, 가시지는 어가시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호주행 같은 경우에는 어 서포트 찾는 거어 서포트 레벨을 이제 찾으면 되겠죠. 자, 이 구역이 이제 서포트 구간이 되겠어요. 서포트 구간. 그래서 가격이 이, 서포, 이 구간 안에서 서포트를 찾는 모습 그쵸? 그렇죠? 혹은 한 시간 차트에서 우리가 이 구간 어디 보자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려주자면 은이 정도 이 정도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서포트를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베어캔들이 하나 둘 이렇게 크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중립캔들라든지 그 후에 분리식 큰 분리식캔들라든지 이것을 본 후에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 되겠죠. 그렇죠?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블리시 잉골핑이라든지 그러한 캔들 패턴이 이 서포트에서 나올 때 매수를 따라서 해주시면은 호주엔 매수로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차트에서 이 트렌드라인 말고 그 밑에 있는 트렌드라인 있죠. 이큰 트렌드라인 이곳 밑으로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1시간 차트에서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카운트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뚫렸을 때 이제 쇼스로 우리가 또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매수로 거래를 할 예정이에요. 자아 셰프의 데일리 샷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쇼 기회가 있다고 제가 이제 공유를 며칠 전에 해드렸는데 분석 자체는 상당히 간단해요. 그죠? 렇 가장 맨 위에 잡아주고, 가장 맨 밑에를 잡아주니, 이큰 레인지, 그죠? 이 횡으로 움직이는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서포트, 레지센스, 그죠? 렇 레지센스, 서포트,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지센스 터치 후에 밑에서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이 트렌드 라인 있죠? 여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아웃이 이제 6월달이 나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백을 100% 피보나치 100% 혹은 레지센스 레벨까지 이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긴윅 보이시죠? 긴윅이긴윅 네, 보이시죠? 이긴 윅은 그러면은 114.500에서 이러한 거부 반응이 나왔으니까 이김익은 레지센스에서의 거부 반응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렇죠? 네이션 차트에서는 또 베어리 싱글핑까지 그래서 이것을 보고 쇼스를 가져갈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엔트리가 좀 늦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화살표대로 그렇죠? 화살표대로 카운터 트렌드 라인, 요 e 서에서 위로 올라와 가지고 있는 카운터 트렌드 라인 뚫렸을 때 엔트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뚫렸을 때 엔트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차트에 상당히 이해되시죠? 피 l e v 지 l i 이렇게 보이죠? 서포트, 레지센스, 트렌드 라인,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나왔고 가장 깊은, 가장 깊은 풀백 나왔고 그렇죠? 더블 탑, 가장 깊은 풀백, 카운터 트렌드 라인,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나오면은 엔트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클리 트렌드 라인 위클리 트렌드 라인 서포트로 기본화치 위클리에서 클리시는 거는 다 그런 같고 데일리 차트 데일리 차트 서포트고요 데일리 차트 트렌드 라인 에서는 서포트를 잡았고 트렌드 라인도 잡아줬으니 지금 이 조그만 공간 안에서 가격이 브레이크아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실 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데일리 차트에서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 같긴 것 같습니다. 네시간 차트로 한 단계 더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이동하고요. 보시면은 이거 트렌드 라인 좀 지우고 꺾어 지우고 트렌드 라인 레이지 센스 그쵸? 트렌드 라 레지센스 현재 거부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으며,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레지 좋은 레지센스 구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 요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숏 기회를 충분히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도 나오, 어, 나온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좋은 레지센스 레벨이 될 수가 있으니, 브레이크아웃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한번더 밑으로 내려올, 어, 이제 단타로 한번더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저기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 차트로 이동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캔들 패턴을 좀 보기 시작하죠. 그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엄청 큰 불캔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중립캔들라고 이볼수 있는 베어리시 캔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베어리시 캔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캔들은 뭐 슈팅스타 캔들 패턴으로 좀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은 가격을 서로 잡아줬으니 한번더 브레이크 하우스를 기다려줍니다. 브레이크 하우스 나와 30분 차트에서 브레이크 하우스 나와주면은 30분 혹은 1 시간 차트에서 브레이크 하우스 나와주면은 우리가 1.06 레벨까지는 충분히 서포트까지 거래를 매도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스타모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1.066 위에 내신스 위에다가 스타무스를 조시겠죠 매도를 하실 거면 반대로 이 30분 차트에서 우리가 지금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뚫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 버린다면 어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기다렸다가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로파운드 한번 봐볼게요 유로파운드 이제 데일리 차트인데 자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지워주고 우선, 서포트 한번 잡힌 걸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채널 잡을 수 있죠? 그러면은 최대한 위익을 많이 터치 앤, 터치하는 그런 기준선으로 잡아주시고, 자, 리드 차트에서 추가적으로 길릴수 있는 게 없나? 한번 또 체크를 합니다. 어, 그리고 싶으시다면, 은 이제, 레지니스, 서포트, 이런 식으로 자 크게 잡아줄수 있겠죠 1시간 차트로 가주고 이제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랩 브레이크아웃 나온 거볼수 있죠 1시간 차트 뭐 이동해보고 한시간 차트에서 이제 삼각수정 잡히는 거볼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업트드 채널 속, 그쵸? 네이션 차트 보면은 어느 정도 업트 시렌데 채널 속 카운트 트렌드 라인 부수고, 그쵸? 한 시간 차트 보면은 이제 콘솔리데이션 나오죠? 그죠 삼각형 가격이 계속해서 좁아지면서 브레이크아웃 나오면은 그쵸? 위로 나와 주시면은 위로 나오면은 이제 매수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또 밑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숏으로 거래를 하기보다 거래를 하기보다는 왜냐면은 이 채널 자체의 방향은 업트렌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숏 거래를 가져가려면은 이 채널 밑으로 가격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숏을 기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업트렌드 채널 안 속에 카운트 트렌드 라인을 뚫는 상태이고 현재 풀백, 그쵸? 가격 조정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생물수령, 브레이크아웃 위로 나와주면 그때는 매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파운드 캐나다 차트 한번 봐볼게요. 언제나 그렇듯이 높은 차트에서 시작합니다. 자 데일리 차트를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내년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서포트입니다. 서포트 자, 근데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볼까 하면은, 어, 이렇게 한번 또 잡아주시겠는데, 어, 지금 관점에서는, 이게 제일 맞아보여요. 이게 제일 맞아보이고, 그 다음에, 또, 레이진스 또 구역을 한번 잡아줘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많은 위익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웨길리 차트를 보면은 주문이 이레벨인 노이즈 레벨인 것을 그쵸 노이즈이던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차트에서 레진스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어, 트렌드 라인을 한번 또 추가적으로 다운 트렌드 라인 그려주고 네 시간 차트. 어디 보자 지금 데이차시 차트. 의 움직임 트네 시간 차트. 의 움직임을 보면 은 상당히 애매 차트. 네요아 차트. 네요 아무래도. 이 가장 맞아 보이네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어,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데일리 차트에서 패턴을 보면 은 서포트를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포트를 찾은 후에 충분히 레지센스를 찾을 만한 구역에서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그렇죠? 한번 레이신스 찾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레이신스 찾고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 데일리 캔들의 윅들을 보면은 최근 세 개의 윅들을 보면은 이 캔들의 윅 서포트 가장 이제 저점 캔들의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아직 내려올 준비가 좀덜된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는 좀더 올라갈 확률이 네, 더 높아 보이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 캐네디안 달러는 우리가 매수를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는 언제 해야 하는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일리 차트에서 이 트렌드를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데일리에서 이 캔들을 보면은 아직 데일리 캔들 자체는 4시간을 바로 그렇고 충분한 브레이크 없이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그저레지턴스까지의 충분한 브레이크아웃을 기다렸다가 풀백을 주었을 때, 이제 이 트렌드 라인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피부나치를 한번 이용을 해 주시면은 61.8이나 78.6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서포트 터치 78.6 혹은 61.8 혹은 이 뚫은, 뚫은 트렌드 라인이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힌트들이 중복적으로 이제 겹치는 포인트에서 이제 매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운드 캔디날로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겹치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 주시면 돼요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차트였는데 네, 그렇게 거래하기 좋은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면 이제 종종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이제 매수 브레이크아웃이고 또 이렇게 봤을 때는 또 매도 브레이크아웃 이런 차트들이 있어요 그런 차트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저, 저도 이제 분석을 할 때, 그러한 차트들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도, 어, 별로 뭐할 말이 없는 차트? 그렇죠 이러한 차트들이 나오면은, 그냥 다음 걸로 넘어가시는 게더 좋아요. 좀더 안전합니다. 특히나 이제 페어 자체가, 이제 종목 자체가 파운드 캔디든 달러로 약간, 어 비주류 종목이죠. 이런 거기 때문에 어, 그러기 때문에 뭐 유로 달러, 뭐 달러엔, 골드 이런 이런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 조금 방향성을 조금 더 보실 때까지 기다주시는 게더 좋겠네요. 자 파운드엔 한번 봐볼게요. 자 파운드엔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일리에서 이제 트렌드라인 우리가 저번 주에도 가져왔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트렌드라인 세 번째 터치가 나온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방 이걸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밑에서 위로 트렌드라인이죠, 그렇죠? 지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로 노이즈가 좀 심하네요, 그렇죠? 데일리 차트로 가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봅시다. 어떠한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선 이 서포트를 좀볼 수가 있는데, 데일리 차트.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일리에서 우리가 잡은 트렌드 라인이 데일리 차트에서는 노이즈가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금 트렌드 라좀 빼줄게요 그러고 나서 4시간 차트에서 그릴 수 있는 트렌드 라인을 좀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 주고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그쵸? 데일리 차트에서 가져온 다운 트렌드 라인 터치 후에 매시간 차트에서 이제 서포트를 한번 찾고 그쵸? 그 다음에 61.8 피부 나치 거부 반응 더블 탑 <웃음> 아이고 더블 탑 그리고 어, 또 내션 차트에서 이제 카운터 트렌드를 한번 그렸죠 내션 차트에서 충분히 브레이크아웃 그 다음에 풀백, 베어리시 캔들, 피부나치 또 그려보면 은 50레벨에서 커부 반응이네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숏 옵션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횡으로 움직이고 있는 30분 차트에서 살짝 횡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어, 그쵸? 그렇죠?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 어, 지금 베어 캔들이 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슈팅스타 캔들 패턴 하나 나오고, 현재 도지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베어 캔들 하나만, 네, 이거 트렌드 라인 뚫을 기준으로 베어 캔들 하나만 나와준다면은, 쇼으로 좋은 거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키위 셰프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일리 차트에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차트 다운 트렌드 라인 다운 트렌드 라인 이거 나치 현재 브레이크웃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나서 가장 맨 밑에 서포트도 한번 잡아주고요. 에시안 차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조정해줘겠다 네, 밑에서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카운트 트렌드라인 밑으로 브레이크아웃 나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키위 셰프를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셀 리밋 셀 리밋을 걸어둘 거고 마이너스 27, 첫 번째 타겟 마이너스 61.82, 두 번째 타겟 그래서, 셀리에서 걸어둘 고 78.6에, 두 번째는,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를 기다릴 겁니다.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그 다음에, 캔들 패턴, 뭐, 이브닝 스타라든지, 캔들 패턴 보고 진입을 하고, 하면은, 이제, 스탑로스를 마켓 서처 위에다가 두시면 되겠고요. 타겟도 마찬가지로, 27, 0그 다음에, 마이너스 61.8.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키위엔 키위 셰프랑 상당히 비슷하죠 데일리 다운 트렌드 라인 첫 번째 카운터 트렌드 라인 두 번째 카운터 트렌드 라인 그러면은 트렌드 따라서 베어리시 브레이크가 나오면은 계속해서 숏 포지션을 추가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찬가지로 피부나치 그려주고요. 보시면은 현재 61.8에서 거부반응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또 왼쪽을 보면은 이 부분이 충분히 거부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라는 걸 우리가 또 확실히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잘하면은 78.6에다가 셀 리밋을 걸어두고요. 타겟 첫 번째로 잡고 자, 두 번째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 차트에서 우리가 잡은 카운터 트렌드 라인 밑으로 나왔을 때 리테스트 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매도로 또 진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똑같은 것을 그다음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뚫렸을 때또 적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 개념 자체는 똑같아요,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그러니까 카운터 트렌드라든지 트렌드 라인이라든지 브레이크 아웃 리테스트 엔트리, 브레이크 아웃 리테스트 엔트리.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다운 트렌드일 시. 이런 식으로 카운트 트렌드 라인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은 Breakout, Retest, 뭐 Double Top, Pushdown, Pullback, Breakout 리테스트, 푸시 다운, 풀베이서포트 맞고, 또 결쳐 트렌드라인 또 카운터 트렌드 라인 만드는 거죠. 카운터 트렌드는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푸시 다운. 뭐 카운터 트렌드라인 이제 또 적용되고,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다운.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다운 트렌드라인도 생기고. 차트를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업트렌드도 어, 똑같죠? 업트렌드도 어, 이게 1분 차트가 될 수도 있고 5분 차트가 될 수도 있고 데일리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될 수도 있고 차트의 움직임의 이 방식은 항상 같습니다. 항상 어느 차트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스캘핑이든 스윙이든 거래하는 방식은 항상 같은 거예요. 그냥 타임 프레임만 다른 겁니다. 안지보죠 오케이. 지우 네, 그래서 키위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할 생각이에요. 자, 파운드 셰프 한번 또 봐보도록 하죠. 이거 또 데일리 차트에서 한번 봐 보도록 하고 뭐 데일리 차트 다운 트렌드 어느 정도 그쵸 그렇죠? 보이죠? 계속해서 낮아지는 저점 계속해서 낮아지는 고점. 탑 한번 나온 상태고요 다운 트렌드 속 이렇게 잡아도 문제 없겠네요 어쨌든 이거는 개인 취향 어쩌... 네. 저라면 저는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방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 중간 이두 번째 포인트를 제가 이으면서 세 번째 포인트까지 이을 때이 위글을 사용한 거예요 여기 위글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살짝의 노이즈가 있는 걸알 어,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움직임 자체가 어차피 네, 이거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운 트렌드 속 레지센스 더블탑 나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카운터 트렌드 브레이크아웃 나온 거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카운터 트렌드 라인 터치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아웃 카운터 트렌드 라인 리테스트 레벨그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카운터 트렌드라인 그리이 되겠죠. 카운터 트렌드라인 브레이크 아웃 나온 상황이고 이제 리테스트 기다리면 되겠죠. 그렇죠. 현재 피부나치 61.8 거의 다온 상황이고 한 시간 차트로 이동을 해보면은 이제 이 많은 위들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이 돌 수가 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작은 1 시간 카운터 트렌드라 인 이용을 해주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엔트리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답이 다 나왔죠, 그렇죠? 카운 트렌드 소 so, 카운터 트렌드라인 카운터 트렌드라인 낮은 시간대에서 또 카운터 트렌드라인 이제 브레이크아웃 기다리고 리테스트 주고 캔들 패턴 이브이스터라든지본 후에 숏 포지션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또 1시간 트렌드 라인도 또 잡아줄 수가 있겠고요. 레진스로. 이 되시죠? 계속해서 이제 높은 타이프레임에서 방향을 잡고 그릴 수 있는 것다 찾고, 카운터 트저 같은 경우는 카운터 트렌드 라인 여기까지 그렸죠? 그 다음에 제가 데일리 차트에 그다음 아, 레지스스 잡았고, 내가 데일리 차트에서 그릴 수 있는 것은 다 그렸으니, 조금 더 이제 내가 낮은 타이프레임으로 내려가면 어떠한 곳이 보일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곳을 볼수 있을까? 내이션 차트로 내려가서 카운트 트렌드 라인 그려주고 카운트 트렌드 라인 그려주고 그래서 현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 카운트 트렌드 라인 그려주고 보니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상황이고 현재 가격이 여기까지 이제 좋은 풀백을 줬는데 계속 불캔들만 있고 현재 캔들은 약간 뭐조그만 도지캔들 비슷한 모습에 중립캔들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한 시간 차트로 또 이동해보니 보지캔들이 나온 상황이고 여기가 레지센스, 그저 아주 좋은 레지센스 구간이 될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한 시간 차트에서의 카운트 트렌드 앤을 잡아주는으로써 우리가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기다리면서 매도를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과정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의 이제 분석을 했을 때에는 어~ 위험합니다 자 왜냐 가격이 충분히 이제 내 분석이 틀렸고 이것은 반대 방향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모비로 뭐 올라갈 것이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 어두 번째 시나리오를 내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그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 꾸역꾸역 반대로 이제 내가 거래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 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라면 은 가장 최대한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레지스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레지스가 되겠습니다 왜이 수많은 움직임 보이시죠 이, 이 구역 안에 이 박스권 안에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가 서포트가 되고 여기가 레지신스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가까워요, 도구이고. 20p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가격이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지신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레지신스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기 때문에 가장 안, 왜냐면은 가격이 여기까지 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에, 충분히 이 마켓 석톡처 즉, 레지신스를 뚫었을 때, 그때서부터 저는 이제 매수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운드셰프 간단히 말씀을 해드릴자면은 어, 자, 오케이 1.18 좋은, 네, 좋은 자리다. 1.18 레지스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내가 매수를 이제 생각을 할 것이고. 1.18을 뚫지, 이제 계속 뚫지 않을 때에는 매도로 내가 계속해서 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호주 셰프 데일리 차트 좋은 차트가 아니라 패스 자, 캐나다 셰프, 차라리 이게 훨씬 낫네요. 다운 트렌드, 레지센스, 터치, 쭉 빠지고 그쵸? 이 같은 경우는 현재 0.7734에 걸려있으니까 0.72로 바꿔줄게요 박스도 찍어주고 다시 고쳐주고 박스 그러면 조금 더 정교하죠 조금 더 그리고 여기를 봤을 때 카운터 트렌드라인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이션 차트, 다운 트렌드 라인, 네이션 차트, 피부 보시죠. 레 e s i n s t 스 n c e s Les instances 레 u 크아웃 리테스트 구역 à la m o 트렌드 최대한 많은 윅터치. 이런 식으로 볼수 있네요. 아이고. 피곤하시집어드릴게요 자, 여기 AD 차트. 서포트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카운트 트렌드 라인이죠. 브레이크 아웃. 리테스트. 그죠? 트렌드 라인 리테스트 했죠? 보시면은,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에서 좋은 쇼기이가 나옵니다, 또. 그리고 나서, 4시간 차트. 조금 더 디테일을 위해서, 4시간 차트. 크게 우리가 찾, 어, 찾을 수 있는 거는 크게는 없네요. 그쵸? 약간 이 정도? 근데 조금 더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시간 차트 보면은 최대한 많은 위터치 그래서 또 겹치는 부분이죠. 그렇죠 트렌드한 레진스 마켓 레진, 스트럭처 레진스 트렌드 라인 l i n e 스내고오고있고세 군데가 겹치는 부분 그래서3 0분 차트에서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주면서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에서 매도 아시겠죠 캐나다 나다인 데일리 차트. 이보자 다음 트렌드 라인. 그렇죠? 이거 뭐 위클리 차트에서 시작 해도 되겠죠? 다음 트렌드 라인 데일리 마켓 서포트. 그럼 이것은 더블 바튼이 되겠네요. 4시간 차트, 카운터 트렌드 라인, 피보나치 61.8 거부반응, <웃음> 카운터 트렌드 라인, 서포트 찾는 거 보고 마켓 속초에,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매수 시레이션 차트에서 내 분석이 어떤지 체크 데일리 차트도 가고 그래서 한번 내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체크를 합니다 가장 큰 다운 트렌드 라인 서포트 라인, 그렇죠 누가 봐도 서포트 라인이죠 서포트 유지, 아까 피보나치 체크했고 데일리 카운터 트렌드 라인, 내시간 가서 조금 더 디테일 있게 체크. 오케이. 다 이해돼요, 충분히. 그렇죠? 여기 한번 터치 나왔었고, 리테스트.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했고, 현재 풀백 주는 상황에서 내가 피보나치 그릴 수 있고, 피보나치 61.8에 현재 가격이 걸쳐 있고, 왼쪽을 보면 은 여기가 충분한 서포트 레벨이 될 수가 있는 걸 체크했고, 조금 더 디테일을 보기 위해서 한 시간 차트로 내려가면 은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그릴 수 있고, 그래서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아웃 기다리기 기다리고 리테스트 후에 매수로 나는 거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알로케드 레이턴드라인, 다운트렌드라인. 그러면은 뭐가 필요죠? 하 바로 카운트트렌드라인,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그 다음에 데리 이제 배열 시킨들 세개 나왔고. 레이션 차트 디테일 한번 보십, 봅시다. 좀 수정을 해 주죠. 현재 피보나치 그려보면은 OK, 만드시1 7지 터치 못했어요. 68도 못했고 현재 서포트 레벨이 근접해 있으니 그렇죠? 가로 이 가격대 보면은 서포트 레벨이 근접해 있으니 저라면은 음, 이렇게 크게는 안 잡아도 되겠다 이러한 레벨에서 매도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이러한 레벨에서 나는 매도를 하겠다 이러한 불캔들에서 매도하시지 마시고 이마켓 스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거부감이 나는 거 봐야 해요 충분히 근데 여기 딱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셋업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셋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캔들 움직임 속에서 조금 더 깊은 가격 조정 조금 더 깊은 풀백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 1 8이 되겠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6에다가 매도림이 잡아주셔도 셀림이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 61.8, 그러니까 셀 리밋을 잡아주시고, 셀 리밋이 안 건드려지고, 61.8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뭐 더블탑이라든지, 뭐 거부반응이 이브닝스타라든지, 거부반응이 나와가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이제 직접 매도를 잡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의 내가 하려는 그런 이제 어 행동은, 단순히 마켓 레이지 센스만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 라인 터치가 조금 더 좋은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풀레의 가격 조정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캔디는 달러도 우리가 숏으로 좀 기대를 할 거예요. 골드 한번 봐보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저번 주도 그렇고 재미 좀 봤어요. 그랬죠? 움직임 자체가 워낙 이제 계속해서 서포트 찾고 올라가고 그죠? 터치하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행동을 좀 보여줬는데 어, 거의 최고치. 그렇죠? 최고치죠? 거의. 네. 진뭐 2011년 후에 2012년 최고치인데. 네. 2012년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위클리 레지스죠. 그렇죠? 거의 다 왔어요. 그쵸 한번 또0 0 0 0 0 0 0 0 0 0 0 0 0 0 0게 괜찮 0 0 0 0 0 0 0 0 0 1 0 0구0 0 0으니까1 8 0 0을 잡아주고 0 0리0 0 0 가서 또 체크를 해줍니다. 0 0 0 0 0 0 0 보이죠? 그렇죠? 0 0적인 숫자 0 0 0 0 0 0 0레0스레0 0 0 0 0리0 데일리 차트도 한번 봐주고 업트0드레0 0 0 0 0 그 다음에 이 트렌드라인 자체는 상당히 깊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잘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 차트에서는 일단 포기하고 약간 네, 어, 네이션 차트로 내려가보죠 네이션 차트로 내려가니까 이게 보이네요 그렇죠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마켓 레지센스를 찾을 때까지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인데, 어 현재 150핍 남은 상황에서 저라면은 그냥 매수 안할것 같아요. 이제 말씀, 이제 강의에서 나오듯이, 이1800 자체, 이 숫자 자체가 마켓 레지센스가 아니고, 구역이잖아요. 그쵸? 레지센스는. 그쵸? 구역이니까. 150핍 자체, 150핍 자체는 골드에서는 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웃음> 이거를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 1800 레지센스 혹은 이 근처에서 뚫지 못하고 우리가 4시간 차트에서 잡은 트렌드라인 브레이크아웃을 기다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단타로 나는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1780, 네, 1780 레벨에서 단타를 매수, 단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1800과 1780 사이, 1 2 0 p 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단타 가능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이 트렌드를 밑으로 나와주면은, 네. 쇼어스럽도 거래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키위달러 한번 봐볼게요. 위클리 다운 트렌드 라인 현재 이제 더블탑 만들 수 있는 보여주고 있네요 데일리 차트에서는 이제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불캔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데일리 지금 고점이죠 그렇죠 0.66 0.66 그전 0.5 0.575 0.6575 0.6575 이게 레지센스 레벨 되겠고 우리가 딱히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트렌드라인을 그릴 방법이 없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레이션차트로 이동해주고 이거 잡아주니 딱 떨어지네 그렇죠 레이션 카운터 트렌드라인 조금 더 괜찮은 곳이 있나 한번 2시간, 1시간 근데 네, 이게 가장 괜찮아 보이네요 <웃음> 트렌드라인은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것은 똑같아요. 위클리 레이지 센스 트렌드 라인. 그죠그 다음에 네이션 차트에서 내가 레지 센스로 가져온 트렌드 라인. 서포트로 가져온 카운터 트렌드 라인. 그 다음에 0.6575 레지 센스. 4시간. 혹은 데일리 레이지 센스. 그래서 지금 이 겹치는 구간에서 베르 싱글리핑 캔들 차트를 좀 약간 뽑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바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듯이 브레이크업 보고 그 다음에 쇼스로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기회달러 그래서 첫 번째 타깃 같은 경우에는 마켓의 서포트인 0.6375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준비한 오늘 어, 이번 주 차트고요 더 질문 있나요 혹시?